김민 선수 77번 김진욱 선수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오른발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발차기 들어왔다. 펀치 시, 펀치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발차기 들어왔어, 조심조심 돌아요, 사이 돌아요. 반지형 돌아요. 계속. 펀치 시다, 발차기. 펀치 시다, 발차기.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하다. 파이팅. 자. 가다 가다. 돌리고 하다 가다 바깥쪽 하다 바깥쪽 하다. 발차기 차다가 펀치 치다가 바깥쪽 바깥쪽. 오케이. 붙쪽 들어왔어. 그쪽 들어 왔어. 펀치다.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하다 그래. 바깥쪽 하다. 바깥하다. 오른발다. 오른발. 손치로 들 오케이. 들어왔다. 도시락 사장님요. 버치시다가버치시다가버치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티시다가 버시다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t h a n o